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은제품이 있는데요. 전부 다 명품이죠. 티파니코의 제품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다 알고 계시는 Return to t i f n e w You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 제품은 목걸이입니다. 1837목걸이고요 이렇게 산화되지 말라고 이렇게 쌓아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두개 그리고 가장 크고 좀 예쁜 뱅그이죠 이렇게 각인이 아주 예쁘게 새겨져 있는 제품입니다. 티엔코 1837 안쪽에도 각인이 있고요. 그리고 팔찌인데요. 참 장식 팔찌입니다. 어, 이쪽에는 하트로 시작해서 물방울, 별모양, 어, 이건 뭐라그부는지 모르겠네요. 다시, 이거는 빈. 이렇게 해서 위쪽에 티파니에코 각인이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제품이고요. 이것또한 티파니에코인데요. 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봉을 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귀걸인데요 물방울 모양의 귀걸이.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목걸이인데요. 물봉,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. 표면에 디파니코가 각인이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빈이죠. 빈목걸인데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. 이렇게 여기에도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. 이렇게 물방울 한 점, 두 점, 귀걸이, 물방울, 반지, 참팔찌, 그리고 뱅글 목걸이 두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N 제품 티파니코를 소개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파니코 이 제품은 공기 중에 있으면 차고 다녀도 산화가 됩니다.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. 이게 폴릭신천입니다. 이 폴릭신천으로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폴리싱을 했는데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닦아주기만 하면 다시 광채가 납니다 이렇게 이건 닦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폴리싱 채널을 쉽게 살수 있습니다. 간단하고요. 좀 재밌습니다. 금방금방 폴리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. 그리고 여기 검은색이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셔도 되고요. 이 검은색이 있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더러워도 이쪽으로 계속 사용해서 광택을 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보관하시고 싶으시면 지퍼백이나 비닐백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찾을 때 다시 폴리싱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물방울 빈 물방울 귀걸이 반지, 참팔찌 여러 가지 티파니의 근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짠.